지금 이 순간, 가장 밝은 별을 보여줄게. 은하의 저편에 도달해! 월탈 차트! 별의 파란! 수 셀! 이기을 끝내는... 오쌉! 세트! 미지의 길이야, 열매라. 별의 흐름을 읽어볼까? 야 거들을 전 신중해야지. 불나의접에 도달해. 무슨 일 전을 얻었습니다. 은하의 작품에 도달해, 선택은 신중해야 은하의 접근에 도달해, 거를 조각으로 엮어는 길을 보여줄게. 선택은 신중해야 해. 네. 소노인 끝나요. 길을 열어. 올리테네탈 야멸은 중이드볼너해 야멸 흐름은 휩쓸릴 거야. 어서 나라 다섯 클라우드 정말로 내...